공원. 챕터 5. 두려움에 갇힌 마음이 괴물을 만든다. 행복해 행복해지는 것들을 생각하세요. 행복이 가득하길. 결국 차 타고 왔네? 헉, 세상에, 전. 에... 예, 에... 예, 전... 뭐라고? 미 도와줘! 싫어. <웃음> 갑자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졌냐? 우리 돕고 싶으면 간호사를 찾아서 데리고 와주기나 해. 으아... 오우 내장이 다 밖으로 튀어나왔어. 응, 테디베어 도와주러 가볼까요? 지금 우리 줄이 되는 거안 보여?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건 너뿐만이 아니란 말이야. 심지어 너 때문에 여기 온 환자들도 있을 걸. 네 놈이 나쁜 짓을 하면 그 대가는 치료는건 우리야. 그러니까 참을성 있게 네 차례를 기다려.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봐. 게임이니까 나쁜 짓을 더 하고 싶어져. 눈날 <웃음> <웃음> <문할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여 여호호 따라요 여호호. <웃음> 자위 아래 위위위위 아래 위. 위,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위 위, 아래 위스키 빈 유리병 어, 쇠파이프 같은데 이거? 유리병을 얻었습니다 유리병을 얻었으니까 이 유리병을 가져와 유리병을 아니야. 어 맞네? 독극물? <웃음> 독극물이래 물을 어디다가 사용하는 걸까요? 오, 오호, 이세 파이프를 이걸로 열어서, 오, 간호사잖아. <웃음> 세상에 드디어 빠져나왔네. 영혼이 여기 갇혀 있을 줄만 알았지 뭐야. 정말 다행이야 고마워. 갑자기 괴물이 어? 습격을 하는 통에 하수구로 도망칠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었던거지 <웃음> 사실 애초에 병을 떠나는 것 자체가 좋은 생각이 아니었지만서도 그래서 맨홀 뚜껑이 아래에서 열기가 힘들었나봐 도망치려고 했었나봐 그러니까 날 기다리는 환자들이 산더미라고? 그럼 이만 가봐야겠어 한시간 급해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여기는 구멍 좀 막아줘. <웃음> <웃음> 만약 이렇게 계속 여기, 여기가 뚫려 있다면 누군가 지나가도 나처럼 빠져서 다칠지도 몰라. 알겠지? 고마워. 또 보자. 응? 닫았네? 그리고? 어, 다들 병원 갔나 봐. 아, 아, 고장남. 어이 이거 연결했다, 누가? 상태가 더안 좋아졌는데? 테디베어한테 먼저 가볼까? 못 가, 문이 잠겼어 식당 아, 마침 잘 됐군 잠깐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어떤 노인네가 식사를 주문했는데 말이지 그 음식을 노인네에게 전해줄 수 있겠어? 나는 부엌 바깥으로 나가면 이상하게 불안해서 말했지. <웃음> 게다가 이 지진과 이상한 신음소리가 날 두렵게 만들어. <웃음> 식사, <웃음> 고기인데, 고기, 내 <웃음> 고기. 이 아저씨, 뭐야? 지금 기다리라 바쁜가? 뭐야? 내가 다치기라나도안가야 뭐야? 당장 저리 가. 1비를 걸리거든. 다른 사람들한테 가란 말이야. 아니, 고기여, 고기. 아니 도대체왜 여기 있는거야 <웃음> 망할 멍청치왜안 도치 왜안 도치 왜안 도치 왜안 도치 왜안도르왜안 도치 왜안 도치 왜안 도치 왜안 도치 왜안 도치 안도안 뭐야 이거 얘도 <웃음> 뗄 수가 있었네? 뭐야? 어? 일로 들어줄 수 있게 됐어 뭐야? 씨, 붙여? 얘왜안 살아나? 딴데 뭐가 됐을까 같애 다시 가보자 어바뀌었어 드디어 접수표? 잃어버렸어? 이거 네접수필거 같애 <웃음> 나는 고통을 더 이상 삶못 찾겠어 됐어 이제 이제 뭘할수 있을까 바뀐 거야 눈알 음어차어 자판기 3? 부셔! 안돼 뭐 활성화되는 게 없어요 이거 어? 뭐야? 번호표 보여줄래? 뭐야 이거 <웃음> 의사선생님 사라졌어 아 다쳤구나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안 다쳤는데? 뭐지? 이제 훨씬 나을 거야. 미안하지만 네 상처에 대해 내가 할수 있는 게 전부야. 아 맞아 그리고 네 상상 속 친구에 대한 것 말인데, 네가 테디 네 친구 머리를 대체해줬다면서? 일단 지금은 일이 바빠서 갈 수는 없고 일이 다 끝나면 그 친구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 나 노면 되겠지? 뭐지? 우리들의 작은 악몽. 음, 내가 하는 건가? 뭐야? <웃음> 왼손이랑 왼다리가 오토메일이야. 우간다. 뭘것좀 갖다줘. 안 그러면 네 개를 죽여버릴 거야. 출신 네물공이님인 중어째롱. <웃음> <웃음> 어. 오야. 언, 언, 물고기? 언, 다잉? 와, 언, 다잉. 왜, 거기서 나와? 왜? 언, 다잉. 통조림? 통조림을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클릭이 되는 게 없는데 뭐 나보고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어 여깄다 레를 <웃음> 어 멋있다. 오야 <포우야>, 이거 독극물 <웃음> <도쿵물? 웃음> 여기다가 넣으라고. <웃음> 어 이제 나가는 거다. 잠시뒤 음. 죽었어. 아, 죽었어. 아 설마 칼로? <웃음> 아니야 끝? 아 니아, 니아, 니아, 아 니아, 니아, 니아, 니 t v 가 여기서 뛰어내려서 이렇게 생겼어 인형이 어? 얘 괜찮아졌네 좋아자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군 부디 테디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길 바라자고 자 그럼 말해봐 테디 뮤지에 무슨 일이 간 거야 무슨 일로 간 거야 어떠시와 우리 노 도모다치 노 부모님을 마모떼꾸르 도모다치 오네가이시마스 그분들 땅 아래 파묻혀 누워계셨지 그런데 그건 뭐였을까 무서워 무서워요 겁먹지마 대리배요 여기는 안전해 네 옆에는 우리가 있어 지가 코아이, 코아이 디스 어리 삼아가 이렇게 코아인데 지금 당장 집에 갈래? 빌어먹을 이래서는 정보를 얻기가 쉽지가 않겠는걸? 테드를 진정시킬 방법을 찾아야 돼흠테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난감이나 아니면 색칠 놀이 같책 같은 게 있으면 되지 않을려나? 칠로리라... 지금 테드를 진정시킬 만한 걸 찾고 있는 거지? 그럼 이게 아마 도움이 될 거야 자 여기 태, 이 약을 테드에게 먹게 되면 브라임이 싹 가실 거야 약도 있고 이 그림도 있거든요 그림? 이 그림으로 뭔가 할수 있지 않을까? 약 어떻게 넣지? 돕는 방법을 찾으라 하신다. 약을 한번 넣어볼까, 그러면은? 어? 에? 이바보쓰레기통에 약이... <웃음> 미친... 응? 아니 야, 약을... 오! 오 야, 구름? 아, 하얀 구름! 아, 이게 뜨네! 아... 내가 잘못된거 있었던거였어 <웃음> 이보다 더 나쁠수는 없을거야 <웃음> <웃음> 난 더이상 감당할수 없어 <웃음> <웃음> <웃음> 정말 괴로운 소리구나 프린트해 프린트기기는 있나 없잖아 이 미친색 <웃음> 아, 프린터가 연결이 안돼 있어 이 미친 게임 아니야 이거 저장돼 있어 파일 삭제를 하면은 쓰레기통에 가나 미친 여기서 과연 나갈 수가 있을까? 말도 안 돼.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이거 말도 안 돼. 테디야, 널 위해 준비했어. 어? 고, 고래와? 혼또이 기레이 크림이네. 네, 동구다 지가 그린 그림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내 친구도 진짜 예쁜 그림을 그렸었거든.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친구는 색깔을 쓰지 않았어. 마치, 지분도, 가나시, 고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말이야? 나카라 집은 노, 가상 노, 오도상 무척이나 심파이스어요개 부모님은 늙고 병들어 있었어. 그리고 친구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 원치 않아서 영원히 자신의 곁에 있길 바랬지. 그래서 내 친구는 계획을 세우게 된 거야. 죽음을 함정에 빠뜨려 막으려는 계획을. 오... 이제야 이 이야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거 같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장난감들에게 도움을 청했지 안타깝게도 별 효과는 없었지만 어쨌든 마지막으로 내 친구를 본 곳이 바로 묘지였어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맞아 다시 묘지로 돌아가야 돼 더럽고 무서운 곳이지만 야크소크 이제 내 몸을 되찾았으니 다시 돌아가서 친구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이 그림은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까? 이걸 보고 있으면 스쿼시, 꾸꾸로가 편해지는 것 같은데스 그래, 데드웨어 가져가도 돼 그냥 니가 쭉 가지고 있으렴? 혼또? 에이엔니? 어다시노모노 하하하 <웃음> 영원히 간직해도 좋아 와우 너네들은 진짜 착하구나 아리가또요 천만의 말씀 넌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어 지금까지 정말 용감하게 행동해왔잖니흠 테디의 친구란 자가 죽음을 막는 계획을 세웠더라 분명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야 그사람을 반드시 찾아야만 해 상상으로 테디베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라고 하면 아마 어린아이일테지 하지만 이곳에서 어린아이를 본 기억은 없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 그를 찾아야 해 만약 바깥에 정말 어린애가 있는 거라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있는 셈이야 그러니까 이곳에서 사지가 멀쩡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으니까 그러면 나는 테디와 같이 면증으로 가볼게 혹시 그 아이가 자신의 부모님의 묘지에 올지도 몰라 그동안 너는 병원 옆에 있는 아파트를 수색해줘 그 아이를 찾아서 사라진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알아내야만해아 그리고 부탁하는데 지금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어 나 아무 생각 없는데? <웃음> 아무 생각 하지 않은거 있으니까 어리석은짓해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건가? 만약 그 아이를 다치게 한다면 진짜 악몽이 뭔지 알게될거야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웃음> <웃음> 아파트 담벼락 뒤에는 아 나머지는 나중에 하자 나중에 <웃음> 이거 너무 <웃음> 길다 <웃음> 오케이 아파 트 제주도 아바드 아이블로 아니, 기가 아니고 저장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헉, 나 나쁜가 봐. 좋음. 나 나쁜 일을 많이 했나봐. 이미 배드 엔딩 루트요? <웃음> 이거 그냥 끄면 되나? 예. 이렇게 돼 있군요. 예. 여러분들 다들 유튜브 유바. 한번 해주세요. <웃음> 오늘 여기까지 할게. 음, 까먹이 때려 잡을 그 때도 좀 이미 예견되어 있던 거였어. 음, 음, 음, 유밤. 음. 이거는 생방송 할때 <웃음> 다시 하자고. 그때까지 유튜브에도 안올리고 그럴게 이거는 생방송으로 같이 보는게 훨씬 낫다 아마 내일 내일 할수 있을거야 내일 12시쯤에 다시 보자고요 음. 오늘도 쉬니까 음. 오늘 12시구나 그러면은 이제 새벽이지 음. 좋아 유바 어.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도 구워요,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잊지말고 꾹꾹 눌러서 마사지 지압하듯이 눌러주세요 안녕